안녕하세요 제주알마켓 유튜버 알리굽 입니다. 오래간만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린 것만큼 정말 유익한 정보를 오늘 드리고자 정말 알찬 내용을 준비 해봤습니다. 2021년도 8월 18일입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본 보고서가 발표가 났습니다. 2030년이면 앞으로 10년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짧 굵고 아주 쉽게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정말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면서 정말 경제적인 어떤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오늘 제가 자신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리고와 함께 제주도 2030년 성공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030년 제주도 이렇게 바뀐다라고 해서 오늘 지도하고 여기 나와있는 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이 제주도 10년의 전부다 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 보고서 내용이 어, 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어, 다만 이 800페이지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우리가 이제 알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알리고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키워드는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시면 제주도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 네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지역 네군데에서는 핵심적인 기능을 중추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만 알고 있다면 제주도의 이주하 하시는 분들 또는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앞으로 이렇게 10년 동안에는 바뀌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 내가 직업이라든지 어떤 삶의 라이브 스타일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면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중심적인 역할에 맞춰서 이동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10년 바로 이 핵심 키워드에 달려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지금 2022년부터 2031년도 약 10년간의 제주도의 미래는 이총 5가지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지역은 총 4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게 되면 위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된 주거 행정이라고 표시된 곳이 지금 현재 제주 공항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라산 너머에 서귀포시 동지역에는 관광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산업과 경제라고 되어 있고 보라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는 동부지역인 핵심지역인 성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교육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바로 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앞으로의 10년의 핵심 키워드는 주거와 행정, 산업과 경제, 관광, 교육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 지역의 어, 심벌이자 또는 앞으로 미래의 발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제주시 동지역은 주요 공공기관이 입지한 원도심으로서 주거와 행정의 중심지로서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남북권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 관광미안과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제주도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는 핵심지역은 성산이 되겠고요. 제3국가산업단지와 연계를 통해 제주도의 산업 경제중심지로 육성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지금 현재 성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골입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 산업화와 경제 중심지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성산지역의 10년의 계획이 되겠고요. 서부권의 대정지역은 국제영업 교육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중심지로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바뀌게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 핵심적인 역할은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는 제주도에 이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제주도의 지역마다 역할이 10년 동안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에 맞게 나한테 생활에 필요한 지역 그리고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역에 자리를 잡아서 10년 동안 정말 부자되는 그러한 제주도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주도의 10년을 정말 이렇게 지도로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나와있는데요 제주권이라고 위에 나와있고요 밑에는 서귀포권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서부권역 그리고 동부권은동부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권역이 있는데 이 4개의 권역 중에 가장 중추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권과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동지역이 되겠고요 어, 동부권의 어, 동부지역은 성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권역의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서귀포 어, 즉 구시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그 인근 지역의 인프라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국가산업도시라든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네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이네개의 거점 지역을 잇는 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10년 안에 네개의 권역을 잇는 핵심적인 도로와 교통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권한과 앞으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10년입니다. 제주도의 10년 미래를 구독자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게 제주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혁신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동부권에 조성하는 혁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상업 숙박, 마이스 등의 복합 기능 도입 및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 혁신 도시 조성으로 지역 경제 성장 견인 및 제주 동부 지역 상생 발전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에 바로 동부권의 성산 지역입니다. 제3자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스마트 혁신 도시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목표 연도는 2031년이고요.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는 게 1조 3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이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업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 JDC, 또는 JPDC가 또는, LH 공사가 같이 함께 주관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부권은 제주도의 경제 축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앞으로의 일자리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인구 증가가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면서도 성산 일출봉이라든지 정말 아름다운 섭지 코지라든지 이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산업과 그 다음에 일자리와 그 다음에 제, 앞으로의 스마트 혁신 도시를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주도 계획에는 제주 제2공항 추진 시 공항 경제권 기능 및 공항 연계 기능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항까지 아마 이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 정말 제주도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축을 이끌어 날가는 핵심적인 지역 제주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제주도의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성산지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서부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은 특화교육도시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첨단교육 분야로부터 예체능, 취미중심의 전문교육, 은퇴자 교육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글로벌교육자족도시로 구현하고 정주와 교육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국제교육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서부권의 대정은 약 1조 8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특화 교육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의 주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권은 교육으로 이제 특허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주시 권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권역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제주공항과 제주항과 물류센터와 트램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시내권에서는 어, 트램과 물류와 제주항과 제주공항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제주 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제주 트램을 기반으로 향상 교통접근성을 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 공공주택사업, 청년창업지원 등을 단계별로 실시개발하고 공공주택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을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산안은 3641억원 정도를 예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을 하는 사업지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교통공사 또는 SPC 라고 나와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교통공사라는 SPC 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주도 의 어, 별도의 교통공사를 마련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램은 기존의 공항과 제주항가 그 다음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잇는 제주 도심 자체에 어, 일어날 그런 어, 트램이 앞으로 제주 10년 안에 제주도에 오시면 이러한 트램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제주 권역에서는 혁신 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혁신 물류단지 조성은 제주도 인구 급증 및 물동량 증가에 따라 물류창고 부족의 문제가 있고 항만 배후 부지가 없는 제주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라 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도해 지역과의 물류적 네트워크 활용 방안을 구축하고 물동량을 규모화, 집적화할 수 있는 고정식 물류시설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물류 프로세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치는 제주항 1원이 되겠고요. 목표 연도는 2031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류 어, 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안은 3699억 원의 예산안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의 추진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JDC 또는 SPC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제주권역에서는 이렇게 제주항과 제주공항 그리고 물류센터와 트램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주도의 10년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주도 전역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외곽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승 허브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제주권역과 동부와 서부 그리고 서귀포 제주도의 핵심권역 4개의 지역을 잇는 외곽순환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 4대 성장 거점과 연결망을 구축하여 서귀포 지역 및나후 지역 활성화 및 제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거점에 대한 이동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속순환교통망 조성 및 그와 연계하여 광역급행 대중교통 기반으로 핵심 권역에 대한 연결체계가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해 주요 도로의 용량 초과에 대비해서 순환도로 조성을 통해 제주도 내 낙후 지역의 교통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전 지역의 지방도와 1136 중산간 도로 인근 지역의 외곽순환 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외곽순환 도로를 만드는데 총 예산안은 1조 2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지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 지역은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10년이 바뀔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될지 사업의 주체마다 이 10년의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제주도 권역 이렇게 크게 총 4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키워드 5개에서 6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주 미래는 발전될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가 이렇게 바뀌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지역 내가 선호하는 지역.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변할지 그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있는 지역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핵심적인 내가 까지 거점지역과 제주도의 미래의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오늘 알물에 인해서 앞으로 제주도에서 부자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